음악 감코너 룰렛을 돌려버려갖고 랜덤으로 노래를 곧다운 소리 들려드리는 시간 컬트 음감회! <웃음>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놈의 인기란 아주 <웃음> 아, 사행성이에요 말 그대로 <웃음> 네. 사행성이에요 사심이 엄청 들어간 사행성 음악 감상코너 고품격 아니에요 중품격 아니에요 저품격 음악코너 컬트 음감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들이 여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아, 네이 분들이 함께합니다 저랑 제, 제 대본이 이게 맞습니까? 체급이 완전 다르, 체급만 다르니까 아. 모든 것이 다른 그들 네. 네, 그들은 과연 뭘 먹고 살까요? 여러분 격하게 환영해주세요! NCD 네. d 네, 인사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저 월리기는 NCD! 안녕하세요, NCD d 입니다 예. 예. 각자 인사 좀 하, 해줄까요? 재민이부터? 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랑둥이 재민입니다 어, 사랑둥이 여... 재민 네 안녕하세요 여... 어... NCD 드림의 막내 지성입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시도 때도 없는 눈웃음 제노입니다 네 <웃음> 예, 어, 제노 안녕하세요 NCD 드림의 머리 제일 큰 천러입니다 <웃음> 오 <웃음>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세상을 비춘자 런쥔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분위기 메이커 해찬입니다 예. 천러 네. 네, 머리를 크다 그래서 괜히 더 정이 갑니다. 근데 안 되는데 한참 이렇안 네, 되는. 머리가 큰 머리가 아닌데. 어. 아니 근데 저희 팀에서는 팀에서는 커, 제터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라도 탑을 찍는다는 것은. 네, 여기 여기 저보다 조금 좀더 크긴 한데. <웃음> 어. 근데 <웃음> 보이는 거는 제 거. 보이는 건선러가좀 그렇다. 네. 그래서 아, 사실 아, 얘더 아. 커요. 누구 누구 재민 누구? 지성 씨. 아지, 어 네. 그래요. 둘레가 어떻게 됩니까? 육십 육십 센치. 오 진짜? 6 0부터가 우리 우리권이거든요. 천여는 58이에요. 아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다. 맞아요. 저는 61입니다. 저는 63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살지만 머리도 두꺼워져요. 높이가 뛰니까 그것도 올라가거든. NCT 127하고 NCT U는 다녀갔어요. 몇 번씩 다녀갔고 드림은 처음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좀첫 출연? 우리 해찬 씨는 좀 나오. 아네저 같은 경우는 (1~27도) 하고 있어가지고 어, 같이 사실 하고 있어서. 두달 전에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나왔었잖아요. 사실 올 때마다 항상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오히려 웃다가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 오늘도 어, 드림 멤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어. 첫 와본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어, 진짜 계속 방송으로만 듣거나 보거나 했었는데 어. 정말 저기도 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항상 했는데 음. 항상 못 나왔거든요 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요. 방청객이 있었을 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난리났어 아. 난리났어 그렇죠? 네. 네. 저희한테 지금 들고 온이새 앨범이 와우. 아, 와우 새 앨범이 이야. 그냥 디자인도 예쁘다 아주 사인 앨범 받았지요 릴로드 <웃음> 릴로드 Reload, Reload. 네, 네, 장전이잖아요 장 장전 네, 네 맞습니다 릴로드 릴로드 어떤 앨범이지? 형마자 홍보하세요 네. 어, 네. 저희 릴로드 앨범이 사실 제목이 재장전이잖아요. 재장전. 네, 저희가 사실 9개월 만에 컴백하는 거여서 저희가 새롭게 준비해서 재장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 앨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 다양하고 색깔도 어, 굉장히 다채로우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릴로드. 아 이거 난 깜짝 놀랐네. 여기 딱 열었는데 안에 이게 조그만 종이로 심장속 터질 듯한 올콤보 써있던데. 나 이게 어, 예, 예, 무슨 뭐가 쿠폰인 줄 알고 야 좋은 거들어있다그는데 아니었어요. 예, 나 무슨 세트인 줄 알고, 예, 아, 예, 알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심장속 터질 듯한 올콤보 치킨하고 뭐 햄버거 같이 들어있나 뭐 이런 건데 아니었어요. 예, 아, 아쉽지만, 예, 네. 아쉽지만이에요. 예, 예, 예. 자, 어 타이틀곡이랑 뭐 이런 거좀 얘기 좀 해주시죠 누가. 네. 누가 할까요? 어 타이틀곡은 일단 어, 어반 트랩 장르 그리고 베이스 라인 강렬한 비트가 어, 질주 본능을 일깨우는 그런 뭘 보고 있고. 읽는 거예요 지금? <웃음> 아, 네 아, 저희가 곡 소개를 네. 잘 하고 아. 싶어서 여기 적어 왔는데. 아 잘하고 있어. <웃음>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되게 운전할 때 듣고 싶은 그런 속도를 느끼고 싶은 그런 아. 노래라고 아. 생각합니다. 속도감이 느껴지는 네. 그습니다오 타이틀곡 제목이. 라이딩 라이딩. g writing albums, Hun Chumun Yang Man, Oshimanjang. Wow. Wow. w o 팬클럽 이름? o w w o 이름 o 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귀엽다 Wow. Wow. Wow. Wow. w 이 w Wow. w o 애플로 추천해달라는 친구는 어어그 평상시에 집에서 많이 보나봐요? 아 맞아요 저는 어 많이 봐요 그쪽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많고 아, 어, 마치 그다음에. 요즘에는 더 그렇죠 네네. 뭐 음. 드라마도 많고 해가지고 네, 근데 추천은 안될것 같아 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홍보되니까 <웃음> 어, 해줄 <해볼> 수가 <웃음> 없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아, 따로 알려주세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홍보니까 안돼자 네.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를 좀 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저희 룰렛을 돌리는 거예요 저희가 네. 자, 일단 NCT 드림의 시 신곡 타이틀곡 라이딩여 6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곡 홍보를 아 위해서는 이 곡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엔시티 네. 네. 드림이 운이 좋다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길 간절히 나오길. 네. <웃음> 그 밖에 저희 노래 컬트노래랑 SM 엔터 선배들의 노래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네. 거기다가 꽝이 3칸입니다 꽝이 아 나오면 다시 돌리는데요 3번 연속 꽝이 나오면 코너를 마무리하고 우리 <웃음> 다시 돌려 보내드립니다. 아, 네, 있습니다. 병도 <웃음>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대박인 거예요. 네, 아, 대박이 네. 네. 네. 그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그런 경우 있어요? 없었어요. 두번연속에 아. 나온 팀이 있었는데 와. 아직 세 번은 없었습니다. 와. 와, 진짜 예. 긴장. 하또 해보고 싶기도 한다. 빵세 번을 역시 또, 뭐, 뭐, 뭐, 또 화제는 되겠네요. 뭐가 돼 화제로 돼 노래 못 듣고. 네. 와. <웃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NCD 멤버들의 목격담, 궁금한 점도 여러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선택된 노래 듣고 감상평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2077 50원이고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 NCD님께서 직접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누가 돌려주세요? 개봉 네. 우리가 지기 싫어서? 어,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혜찬이. 아, 아, 혜찬의 해찬. 기가 어느 정도 통할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 가다. 꽝, 꽝, 꽝, 자, 꽝. 과연? 아, 아, 라이딩, 라이딩, 라이딩, 꽝, 라우나, 라이딩, 라우나. 라이딩, 라이딩, 라이딩, 라이딩, 라이� 아,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제가 동방신기의 왜라는 곡을 아, 아, 아 왜? 와아 왜? 왜 나왔어? 괜찮은 후배들이네요. 본인의 아, 신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배의 노래를 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양보. <웃음> <웃음> <웃음> 아 좋네요. <좋아, 웃음> 아, 아, 네. 네. 네. 네. 막 길게는 아니고 1절만 들을게 일절. 일절만 듣고 있습니다. 동방신기 왜? 왜? 왜 이게 나왔어? 왜? 아, 이야기해야 돼요? 아, 지금 듣는 거 아니었어요? 아, 아니,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듣는 아줄 알았어요. <웃음> 지금 듣는 줄 알았어요. 백효리씨 거 누가 읽어볼까요? 재민군 읽어볼까요? 네. 네네 안녕, 안녕 우리 드림이들.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드림이들 어렸을 적 이야기도 어. 들려주세요. 어린이 드림이들은 어린이날에 특별한 무언가를 한 적이 있나요? 어. 어. 어린이날이라고 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초등학교나 네. 저학년에서 네. 근육고학년 올라갈 때쯤 네. 얘기하는데 그때부터도 가수가 꿈이었나요? 어때요 다들? 어... 저희가 되게 지성이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생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 정말 네. 네. 휴... 그랬구나 네. 네 거의 뭐 어린이날이든 언제든 그냥 항상 연습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웃음> 지금 누가 제일... 아 막내가 그럼 지금 네, 몇 살인 거예요? 지금 만 18이요 만 18? 네. 난 아, 마흔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막. <웃음> <우리 웃음> 선생님들 모시고 하는 건데. 마흔 아, 1도 <웃음> <40몇 웃음> 모르고. 어. 어. 아. 예. 만 18? 그럼 네. 시작하는게몇살때 시작했어요? 연 연습생 시절. 12살, 5학년 때 시작했어요. 5학년 때. 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 그럼 아직 어떻게 보면 어린 날에 약간 해당되는 그나마. 예. 아직 그렇구나. 예. 아직 무리시였네요. 예, 그랬죠 그러게 너무 컸네. 네. 네. 네. 제노는 몇살때 그러면? 저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네. 때부터 시작을 했고. 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네요. 그냥. 네, 같이 거의 다 그냥 진짜 형제처럼 진짜. 네. 어, 지내는 거 같아도 딱 봐도 엄청 닮았지, 어, 그 첫년은 어땠어요? 어린 시절이. 저는요. 저는 저는 중국의 어. 그 어린이날 6월 6월 6월 1일이거든요. 아, 중국 어린이날은 6월 1일이야. 네. 네. 음. 그래서 그때는 항상 엄마가 저챙겨저데려서 아, 공원 가서 뭐 놀고 막 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좋은 게 가족의 <웃음> 사랑을 듬뿍 받았어. 아, <웃음> 사랑받고 자랐어. 사람들이 네. 선해 보인다 선해 네. 보여. 네. 어, 좋다. 동방신기의 왜 후배들이 뽑은 노래 1절만 어. 들어보겠습니다. 왜. 유노타임. 야 진짜 냉정하게 (1절을) 듣죠 <웃음> (1절만) 딱 듣고 끝나는 거예요 yeah. Oh, yeah. 아까 네. 그 공식 컬투쇼 인별 그래물은 음. 어, 문자들이 엄청 질문이 많이 오고 있답니다. 어, 인별 그래물. 네. 어. 일단은 SM 선배들이 꽤 많잖아요. 네. 네. 가장 친한 선배들 누구 누가 있을까요? 사실 아, 아. 다 굉장히 에이씨. 다 되게 잘 챙겨 주셔가지고. 음. 동방 좀 전에 나왔던 동방신기는 어때요? <웃음> 어그 윤호 형은 항상 이제 저희 보면은 무대 어땠다 이런 걸또 어. 아, 이렇게 하셨으면 아, 좋겠다라고. 네, 진짜로. 저 네. 네. 진짜 고마워요. 사실은 네. 네. 어 어릴 때 워낙. 그렇지. 정말 존경하고 봐왔던 롤 모델. 네, 네. 연습생 시작하기도 전부터 봐왔던 선배님들이셔서 사실은 친해질 기회가 있긴했지만 그냥 그 존경하는 모습이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네. 좀 이렇게 그러면 되게 롤 모델처럼 좀 약간 큰 선배고, 그러면 좀 친근한 선배는 그러면 누가 있을까? 인시티 힐리첼. 인시티. 나이스 아이씨. 그래 그래. 좋다 좋다. 음. 자, 문자 하나 읽을까요? 누가 읽을 까요 이거? 막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 네. 어... 장... 일사... 14202님 네. 14202님 작년 가을에 친구들이랑 한강 갔는데 매우 잘생긴 두 친구가 커플 자전거를 끌고 와서 보니까 드림의 런지니와 지성이더라고요 오. 지성이 오. 이제 자전거 탈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만에 두발 자전거를 배웠나요? 아... <웃음> 어린이날에 딱 걸맞는 질문두발 아, 아... 자전거를 선 배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어, 사실 어, 정말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아, 진짜? 네. 제가 어릴 때는 항상 연습하고 막 아,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탈 계획이 없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했는데 이거를 보셨네요. 와 이거는 맞아, 약간 창피한데 <웃음> 어. 앞뒤로 같이 타는 자전거였는데 어. 이제 저는 탈줄 아는데 이제 두 명을 하는 게 사실 이게 가벼움은 모르겠는데 음. 또얘가 굉장히 키가 커서 그렇지. 무서워서 진짜 10m 경단에 이거 강강을 떨어질 뻔한 게 <웃음> <웃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중간에 하다가 아. 못 배웠어요 그럼 아직 자전거 완벽하게 그 제가 알려주긴 했는데 한번더 어, 느꼈어요 이게. 혼자는 아직 불안하다고 요 네, 네, 어, 재능이 있어야 지좀할수 아, 있는 거구나 타고나야 아, 되는구나, 타고 나야 되는구나. 타고 나야 되는구나. <웃음> 그거 타야겠네 그 보조바퀴 달린 거 옆에 네발자전거 언젠간 그 우리 지성이가 <웃음> 서울 시내를 따릉이를 타고 활보할수 있는 그날을 <웃음> 네, 네, 네. 기대, 기대하면서 네. 네. 그렇군요 아 선물 하나 주세요 이분한테 오 그러네 오, 이, 네. 그러니까. 우리 지성이가 1번부터 우와. 25번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아. 열아홉 번이요. 열아홉 번. 구 번. 구 번은요. 프라이팬 세트. 맛있면안 돼요. 프라이팬, 세트. 프라이팬 세트를. <웃음> 어. 어. 잘 골랐어, 잘 골랐어. 그래요. 아 어, 근데 이까 짐끼리 같이 있으면 뭐 네. 활동할 때는 그렇지만 활동 안할 때는 좀뭐 숙소 생활을 좀 합니까? 네. 어 네. 그렇지. 거의. 뭐 하고 놀아요 이렇게 같이. 맞아요. 어제도 좀 많이 놀았는데 그냥 정말 저희들은 약간 조금 네, 유치하게 노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어떤 거 유치해? <웃음> 그런 거 좋아해? 예 보통 뭐 게임도 하긴 하지만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또래 사람들과좀 많이 다른 막 애교 배틀 이런 것도 하고 에이, 애교 배틀? 에이, 애교, 배틀? 에이, 애교, 배틀? 에이, 애교 배틀? 아, 에이, 아 에이, 에이, 에이, 그거 설명해야 에이, 에이, 돼요. 그 하는 사람 있고 아는 사람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거그 그, 그 얘기는요? 이다 갖다 놨어요. 2부로 넘어가서 할게요. 애교 배틀 2부에서 한다! 퀄튼쇼, 엔시티 드림과 함께 2부에 불을 열어봅니다. 아이고, 할짱! 기다렸어, 기다렸어 지금. 자, 어 전노가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웃음> 네. 그 저희 애교 벨트 하려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런쥔 형하고 해찬이 어... 형 아니면 재민이 형 셋이 해서 엄청 <웃음> 아, 배틀 많이 붙어요? 맞아요. 또 요즘 떠오르는 신흥 강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성이도. 일단 이네 네 명이 배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예, 예, 예. <웃음> 자, 떠신은 강자부터 갈까요 네. 신은 강자, 떠론 신은 강자 어, 지성부터. 일단, 자, 저희 저희 화면 보고, 저. 처음에 이거 좀 약하게 그래도 약간 어. 처음인데 좀더 네, 세게 가야 돼. <웃음> <웃음> <이거야>? <웃음> 네. 어 <웃음> 예. Oh, yeah. 좋아 좋아 좋아. Yeah. 자, 시동 걸었어. Oh, g o 좋아. 끝난 거예요? <웃음> 계속해야죠. <웃음> 이게 첫 번째 하고 계속 이제 아 이제 돌아가는 거야 어, 지금 배털되 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어. 아 그럼 재민가 한가요? 희진이 땅 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네. 네. 자 지금 재미이야 해봐 해봐 짱콩으로 3번 우선 죄송합니다 네. 확실히 내가 이렇게 제일 잘해 해 아, 내가 진짜 어, 아, 어, 잘해 잘해 잘한다 했잖니. <웃음> 런쥔이 장갑으로 4 번. 전인 어. 뭐래? 뭐 또. <웃음> 어. 야, 아 뭐래? 못. 오야 오케이.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야, 야 그러면 아. 게시판이 방송 놈들은 해찬의 승리로 인정. 아. 아. 아. 아. 아. 해찬 형 잘하지. 8868님께 애교 배틀 기대하고 있을게. <웃음> 할미 좋아서 눈물을 준비가 됐어. <웃음> <웃음> 어, 좋아서 눈물을 흘릴. 할미 팬이. <웃음> 네. <웃음> 해찬이가 선물하는 걸 골라주시죠. 1번부터 25번. 아 저는 5번 고르겠습니다. 5번은요. 5번. 백화점 상품권. 오오잘 골라. 잘 골르네. <웃음> 네. 네, 자아 이제. 어, 니네들의 노래가 나가야 되거든요. 한 네, 번은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아, 오늘 자, 그래. 자기가 좀 운이, 좀 기운이 좋은 것 같다 생각하는 멤버가 돌려볼까요? 아, 그러면 제가 해볼까요? 오케이, 천러가. 어, 아, 어, 네. 철학. 역시 머리 큰 친구들이 방까지 차에서... 잘 돌립니다. 기운을 담아서. <놀람이> 네, 두. 방금까지 차에서 푹 자다 와가지고. 좋아서철러가 돌리네, 천러! 간다! 세게 돌렸어 세게 돌려서. 그러나 라이딩 나와야 는데요 우리 나꽝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한번더 돌릴 기회가 있다 자 이왕 꽝나온거두번더 가자 두번더돌했어 우리가 재민이가 재민이가 한번 돌려보려 가자 가자 꽝한번나 나오자. 한번 연속 세 번을 기록할 것이니? <웃음> 자, 화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그냥 네. 기운이 좋았어요. 어. 야. 역시 최민. <웃음> 네. <뒤에.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이제 노래 나갈 건데 질문 하나 인별그램 질문 하나 이거. 네. 네. 자, 우리 제노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어 네. 어. 새 안무를 받으면 누가 제일 먼저 외우나? 이거 진짜 궁금하다. 네. 반대로 질문해볼 수도 있겠죠. 네. 네. 누가 사실... 제일 어떤지를 느리하는지 그러니까. 요,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저희가 같이 연습을 하면서 좀 답답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경이롭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친구 있어요. 네, 아, 그 정말, 있어요. 아, 느린 것도 느린 건데 안무를 외우고 다음날 초기화를 시켜서 올적있 아 그런 경지 오른 친구가 있어요. <웃음> <정말> <웃음> <멤버들을 보고 웃음> 뭐, 경이로운 멤버가 우리 재민이가. 아재민이 <웃음> 어, 네. 한번 좀... 축하드립니다! 아, 박수. 아... <웃음> 왜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이렇게 경이롭다고 할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웃음> 예, 예, 예. 행복지수가 높은 거야 아그렇죠 자꾸 스트레스가 그걸 외우려고 그쵸? 하는 것보다 그냥 전략이 까먹어버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다시 외우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야 <웃음> 어어 어. 어, 일단은 그저가 라이딩 노래를 음원으로 틀어드릴 테니까 네. 살짝 좀 이렇게 무대에서 어. 좀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네. 제민 씨잘 외우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아, 네. <웃음>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무대로 보실게요. <웃음> 라이딩. 네. 어, 자, 음원. 이건 중간에 틀지 마요. 네네. 음, 음원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제민 군이 뽑은 라이딩. 자, 박수로 함께합니다. 예 yeah, e a h t 짝짝짝짝짝짝짝 Go now, go n 거리 이열리 가득 채워 러 경계를 break, break out. 디든지어봐이 우리가 방아쇠 당겨 잘봐 We're back, no more b r c k s 모두 다 sit back. 이젠 나주, hey, 날 향한 scream. 오랜 기다림의 끝에 불을 붙여. 시동하는 순간 it 임 a m e o v Talk 가도기분 다들 thought 티어는 차는 비어서일 넘어서 시간 자유롭게 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가 방아쇠 거겨없고빨리나빼달나 빼달러 바닐리나빼달나빼달 a 바닐 e 버리나 새라바리나빼나리나리라 We will stop the world s i n t i l i t s over, y e a h talk talk, got t a t a l k talk, 이 순간 도 this right the b o o t t s e t h e l k t a l a l o n t 자! 아, 자. 아, 아, 멋있다 멋있다 아, 멋있어 어, 진짜 파워풀하고 아, 설명대로 그냥 아. 어, 어,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좀 밟고 싶어지는 아 그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한 어. 선에서 어, 김민희씨가 안 그래도 똑같이 느꼈네 엑셀을 어. 어. <웃음> 밟고 싶은데 차가 없네 <웃음> <웃음> 갑자기 밟어 <밟아> 풀엑요 <풀었어야 웃음> 그냥 이채원이 네. 음. 아. 너무 좋아서 옷 물어뜯으면서 보고 있어요 아. 운전, 너무 음. 좋았데 어떻게 하려어 <웃음> <입혔어. 웃음> <그렇지. 웃음> 어, 재민 좋았어요 어... 네. 어 어~ 어~ <웃음> 아니 보고 나니까 이가 해가 이걸 어떻게 외워요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많이 없는 것같아예 <웃음> 와... 이어어떻게어우나멋지다 <웃음> 멋져. 다자가 봐도 멋지네요. 어찌다 어, 어, 어어어려워어어떻게 네. 외웠지? 자 질문들이 올라옵다다 지금 인별그램으로. 하나씩 질어읽어보고답찌다 음, 네. 어찌다 어, 어 멤버들의 태몽이 궁금해요. 태몽 있는 사람, 네. 알고 있는 사람. 본인의 태몽. 저, 어, 지성 보여요저 최근에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어 태몽을. 잠시 봐도 될까요, 그 내용을? 아, 그래요? 저거 나요 근데 이게 되게... 길어? 네, 태몽간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엄청 액세서리 가득한 방에서 어. 약간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딱그 주인장의 어. 맨 아래 오른쪽 구석에 어. 되게 반짝이는 것이 있었대요. 어, 그걸 딱 고르신 거예요, 엄마가? 그쵸. 주인장이 그거 안 파는 거라고 했었는데 주인장이. 근데 엄마가 계속해서 이거 없으면 그냥 가겠다고 해서 어, 그걸 딱? 그래서 이제 딱 가진 거죠 어 어머니가 되게 두퇴 기억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오 너무 강렬했던 그 태몽이어서 기억하고 계시나 보다 제너는 언제? 네. 저는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등장은 구렁이였던 걸로 알고 있어. 변형적이긴하다. 구렁이나. 네. 구렁이가 어머니를 또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감으신 거예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웃음> 구렁이가 <웃음> 나온 구렁이였던 거예요. 그거는, 구렁이 그거는 저예요. 어? 제태몽이 이제 더, 약간 엄청 큰 뱀이 뱀이. 엄마가 이제 자다가 불편해서 이불을 딱 했는데 엄청 큰 뱀이 자기를 감싸고 있었대 오, 오, 강렬하다. 오, 그렇죠. 희한하지. 태몽도 들 약간 그다 저런 식이야 이거 희한하죠. 오, 뱀 나고 용. 태몽, 태몽 나고. 있어요? 저요? 저는 돼지가 엄마를 감싸고 이렇게 <웃음> 돼지꿈이잖아요 <웃음> 그러네요 복권 사셔야 될거 그랬네 요렇게 아. 어, 네. 멤버들이 알려지지 않은 취미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하셨네요 오. 취미는 다 알려졌나요? 저희가 다 완전 팬분들한테 말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음. 새롭게 가진 취미라든가 그래 최근에 뭐 관심 있다라든가 어. 어. 없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어. 저희... 어... 저는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저는 해찬. 재민이 말투 따라하기가 <웃음> 아, 취미야? 아. 재민이 말투 따라 오늘 해찬이 갖고 나를, 어? <웃음> 어? 뭐 예를 들면 런진이가 저한테 장난을 쳤어요 아, 참, 짜못 근데 이 생겼어. 상황, 이 말투랑 <웃음> 이 상황이 재밌는 건데 어. 그냥 갑자기 장난을 딱 치면 심각하네? 약간 이 말투가 아, 지금 이렇게 아, 하면 좀 그러는데 재민이 오리지날, 버전이 오리지날. 진짜... 어. 심각하네. 네. <웃음> 네. <웃음> 어, 멋있게 말하네. 아유, 심각하네. 되게 웃긴 그렇죠. 그 상황이 재밌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좋다 좋다. 음. 어. 잠버릇이나 습관이 궁금하다는데요 잠버릇. 음. 방을 같이 쓰는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일단 런쥔이는 가끔 말을 해요. 아 잠꼬대를. 네 있다. 잠꼬대로 가끔 그냥, 말을 어, 하는데. 항상 본인은 몰라요. 아, 그렇지 모르지, 모르지. 잠꼬대는. 네, 근데 그게 한국어인지중국어인지잘 모르겠어요. <웃음> 모더라드는. 약간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네. 잠꼬대 이기국어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본인 모르 진짜 잠꼬대인가보다. 본인 모른다. 어. 잠옷은 뭐 입고 잡니까? 티셔츠랑 반바지가 네. 거의 대부분. 아 티셔츠 반바지 그냥. 네, 네. 진짜. 네. <웃음> 그냥 그런, 그런, 그런 거안 입는구나? 뭐 잠옷으로 딱 정식 잠옷은 안 입는구나. 네. 오, 저는 어. 요즘 활동 기간이니까 다음날 나가야 할때그 입는 옷을 <웃음> 입고 자요. 아다음 어, 아침에 나가려고 입는 아. 다고 이래야 야 어.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갈 수 있어. 아 그럼 안 짓고 나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네. 어, 어. <웃음> 그럼 아침에 세수 안 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샵에서 샵에서 샵에서 니까 샵에서 다 하는 거야. 아 전형적인 남자 스타일이네. 아 귀찮아 그냥 그대로 자. 네. 예. 어 이거 단톡방에서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하고 누가 제일 안 읽나요? 어... <웃음> 단톡방에서는 이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음. 어 런쥔이가 제일 많이. 런쥔이가 하거든요. 제일 이렇게 많이. 네. 가정에 근데 많은 이제 꼴구나. 그 밑에 답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어... <웃음> <웃음> 왜 그럴까요? 왜 왜? 런, 저 네. 탈퇴했어요. <웃음> 네. 아마 네. 탈탄것도 보는 걸요. 네. 런쥔이가. 그... 방에 자기가 보고 웃긴 것들을 항상 아, 올리는데 사실은 아. 그게 딱히 아. 어. <웃음> 재미가 없네 <웃음> <웃음> 네. 아. 아. 어. 자기들 재밌다고 그러는데 안 받아주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되게 노력이거든요 맞아요, 멤버들 맞아요. 웃으라고 올려주는 거는 그래서 항상 지성이한테 가가시고야너 크크크라도 올려라 아, 반응을 해줘라 막내만 맞아요, 맞아요, 괜히 막내만 네. 분명히 다 뭐... 읽었다고 떴어요 근데 <웃음> 답장이 없어요 <웃음> 진짜. <웃음> 어. 반을 좀 해주세요, 노력이.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서로 노력해요, 좀더 네. 재밌는 거 올리기로 하고. 런쥔이가 네. 뭘, 뭘 올리는지 어, 저도 그 단독방에 좀, 할... 좀 들어가보면 안 됩니까? 궁금하긴 <웃음> 하다, 음, <음악이라다>, 진짜. 어... <웃음> 근데 우리도 나가, 그냥. <웃음> 안 보고 대안하다, 런쥔 하면서. <웃음> <웃음> 네. 자, 6011님. 지난달에 청담 프리마 호텔 사거리에서 NCT 드림 재민 씨, 퍼 자켓 입고 걸어가는 거 봤어요 안도어오셨는지 물어보고 싶어 지난달이면 아마, 얼마 안 됐네요 지난달이면 됐네. 4월달이어도 온도가 꽤 올라갔을 때거든요 어... 퍼라는 것은 털을 어... 얘기하는데 네. 저거 어... 저거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아니 어? 지금 목격 땐몇개 왔는데 다이퍼 잠바를 입고 다닌다고 어. 어, 저는 어, 프리마호텔 사거리에서 퍼퍼 어. 퍼 자켓을 그때 뭐지 2019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입은 적이 거의 뭐 2020년 초반때만 입었을걸요? 2020년 아, 초반때만 1월, 어, 2월 어, 이건 아마도 제가 아닐거예요딴 사람이에요 요지씨 <웃음> 저랑 얼마나 닮으셨길래 <웃음> 뭔가 약간 저, 스타일이 <웃음> 비슷한 사람인데 자켓 네. 같은게 음, 음, 있는다고 그렇죠 그 그럴 수도 아, 있죠 어, 젊은 남자인데 자켓 네. 똑같으니까 어, 저건 재민밖에 없다 음, 지역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 가능은 해요 어, 네, 확실하죠 네,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젊은 사람이 계속 이 동네를 돌아다닐뭐모에요 어, 신기하네요 <웃음> 와 그렇고 <웃음> 이상하네 고풀갱원가 당연히 재민인 줄 알았는데 자, 문자 하나 누가 읽어주실래요? 네, 2018년 12월 중... 순에 내 신혼여행을 갔다 올때 공항 출국장 문이 열렸는데 오. 카메라 프레쉬가 막 터지고 사람들이 무지 많아서 엄청 놀랬는데 저희 뒤에서 n c t 분들이 나오고 계셨어요. 오. 어찌나 놀랬던지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 2366님 신혼여행 갔다 오시는 상황이었어요. 뭐다 아. 어, 아. 어, 이거 본인들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뭐 자, 어, 뭐가자와야지 사고자 친 거지. 이야, 이야, 뭐야뭐야뭐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일본 티시버번. 25번. 저는 이시번이 이시보번이요. w a x 이거. 누가 이거? Illysaring. 다 l 이 y s a r i n g i 이 l y s a r i n g Nimi. Chezangyan. 님 h 네, z a n g c h e z a n 이 다 같이 모여있는 거 너무 보기 좋았는데, 생각보다 키가 너무 크고, 오로라가 느껴져요 오로라가 느껴져 오로라. 편인 거티못 냈어요. 1위 가수 드림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오로라가 느껴졌는데 이걸 오로라로, 오로라로 잘못 <웃음> 알고 요즘은 이게 오로라가 되인것 오로라.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오로라라고 그냥 오로라가 느껴졌대요 네. 선물 하나 드리죠 자 혜창이가 골라보죠 아또네 오로라가 느껴지는 선물 하나 골라주세요 자 이번에는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15번은 몇번 가요? 그렇지! 왁싱 상품가와 <웃음> 네, 이제 좀 더워지니까 더 더지니까 네. 미리미리 예, 미리 준비해야지.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웃음> 한번더 돌림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누가 돌려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금손인 제가 한번 아, 네. 아 런진이. 세상을 빛낸 아, 비추는 자. 아, 자. 갑니다. 런진이. 아, 갑니다. 한번더 나오면 더 우리 좋은 건데. 요 노래부터 나가라요. 대번에 나와라라라. 우아 한거 듣고 와서 아, 네. 네. 한번 듣고 와서 이따 끝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아, 예. 자 그렇구나. 금손인 런쥔이 라이딩을 또 뽑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 속에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네. 더 들을 겁니다. 일단 하시기 전에 네. 네. 자 문자 하나씩 또 우리 재민 군 하나 더 읽어볼게요. 네 이번 컴백을 위해서 각자 재장전한 부분이 있나요? 드림 더 위로 라이딩하도록 항상 응원할게요. 오, 감사합니다. 오, 각자 재장전한 부분이 따로 있네요. 확실히 뭔가 아, 재장전. 마음적으로 그다음에 좀아 열정적으로 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딱 초심을 찾는 느낌 아, 정신력을 네 아, 재무장해 그래 아까 춤출 때도 보니까 강남이가 제일 아 나도 <웃음> 뿜 무대보다 열 심한 히것 같아요 <웃음> 어, 어, 어, 어, 무대 때 열심히 안 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제 18,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오아아아아오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서 보통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어, 이거 기억이 나요. 어 그래요? 그 앞서 앞서 간 갔다... 사람이 기억이 나요. 어... 그래서 네, 그게 인도여 갖고 제가 빨리는 가지 않았고 어...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어... <웃음> 기억이 인식이 됐다는 거 보니까 선물 하나 주셔야 되겠네요. 어... 1번부터 25번. <웃음> 1번이요. 1번은요? 아, 씨... 왁싱 3번. 아! 아! 초반에 2개인가 빼고는 다잘고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돼있어요 다? 예, 그럼요. 정말로... 아, 천로씨 왜그래요? 내가 좀뭐어짓말합니까 어, 대박. 예. 냥 써있어요 여기다. 어. 자, 대표로 한 분이 계획과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라이딩을 허르고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어 이제 저희가 이렇게 9개월 만에 컴백을 해서 여러분께 많은 무대 많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활동 계속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5월 10일 날또 콘서트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활동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 지금까지 MCT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C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 라이딩 들으면서 저희는 3부로 넘어갈게요! 라이딩! Yeah.